안녕하세요 석현아입니다 오늘은 피 순대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여기 일반 국밥이랑 특이한 차이점은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물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막창으로 된 피순대가 있고요 음, 야 맛있네 막창피순데와 진짜 여기 막창으로 했는데 어느 데 가면 좀 누린내가 나는데 아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누린내가 거의 안 나네요 막창피순대 잘못 먹으면 누린내 때문에 좀못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린내가 없어서 먹기 편한 것 같습니다 아 오소리감초는 언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쫀득쫀득 한 개. 안세요인데아 너무 부추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아이고 이거 큰일났네. 너무 꽉차 버렸는데 여기가. 음. 야 그리고 또 특이한게 보면 초장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좀 젊은 층에서 초장을 또 찍어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초고추장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참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초장맛을 먹네, 초장맛 이게 암뽕입니다, 암뽕 안뽕. 음, 살짝 누린내가 있는데, 아, 근데 이 위에 재밌네. 이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요. 어, 아, 그이 안에 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안뽕이, 음, 안뽕이 되게 재밌어요. 이 입에서. 네순대국에서 아, 오소리감투 이렇게 많은 걸로 해서 먹으니까 와, 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네요 음! 순대국밥 먹으면서 이게 오소리면서 많이 먹기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. 진짜 이거 누린내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음 오늘 순대국밥 와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돼지 막창에 피순대가 있는데 그리고 누린내도 없고 또 게다가 와 여기 오소리 감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먹는 내내 즐거움을 느꼈어요. 오늘 진짜 순대국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